안녕하십니까. 신속하고 정확한 kp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기계면 화대리에 있는 논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원주택 부지로 활용이 가능하고 주말 농장으로도 이용이 가능한 논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바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을 위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듭니다. 현장 안내하겠습니다. 앞쪽에 화대리 마을입니다. 오늘 매매할 논입니다. 논이 도로에 접해져 있는 모습입니다. 논은 아주 길게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조용한 동네의 논 매매입니다. 이곳에 전원주택이나 펜션 부지로 활용해도 좋을 듯 합니다. 산과 접해져 있고, 제 차가 있는 곳에 포장된 도로가 있습니다. 논이 아주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도로에는 아주 많이 접해져 있습니다. 앞에 있는 논과 높이는 한 3, 4m 정도 높이가 차이 납니다. 주택 지우실 경우, 방향은 남서향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마을과 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지대가 높아 멀리까지 전망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진입로가 있습니다. 저곳으로 차량이 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앞쪽에는 밭으로 이용하고 있는 주말 농장입니다. 이곳처럼 밭으로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상세 페이지입니다.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화대리에 있습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중계대상물이 종류는 토지입니다.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2235제곱미터 676평입니다. 1000제곱미터가 넘어서 농지원부는 가능합니다. 도로는 지적도상 포장된 현황 도로에 접혀져 있습니다. 도로 소유는 한국수자원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자연 녹지 지역에는 건폐율이 10%와 용적률 100% 주택을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 지목이 답이라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필요합니다. 주택을 지으실 경우, 방향은 남서향으로 지을 수 있으며, 면적은 676평이라서 3명이 구입을 하셔서, 주택 3동을 신축하셔도 가능한 토지입니다. 3.3 제곱미터당 가격은 약 35만원이며, 매매 금액은 2억 4천만원입니다. 3명이 구입할 경우, 각각 부담금은 8천만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